한만어 넣어줘. 여 있잖아. 여기 아. 음. 깊은 게. 음. <웃음> 굴 익혀서 요한이 맵게. 카스하고 음. 음. 처음 줘. 잔몇개줄 잔은. 잔은 나한잔먹을게이학생는 음. 네? 학생 아니에요. 맥주 잔 4개에다 소주 잔 2개 어그왜 <목소리> 그러실까? 전장 <목소리> 아니 저기 사람들 지나가기를 폈는데 엄마 가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딱이. 아, <목소리> 음, <목소리> 어, 응. 어 봐요. 어그 간단히 사하고 카페 가있어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. 네네네 네. 아. 축하합니다 아유 축하니까 제가 불었어요뭘 했어요 빨리 빨리 빨리, 빨리. <웃음> 고생 끝 시작 아이고.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폭길만 걸어요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됩니다 어 아, 사랑합니다 우리가 됩니다 응, 제가 공장히다부거든요짠 얘건 이만하고 제건 이만해요 누가 봐도 제게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너무 웃 진짜 <웃음> 장난하나 왜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 어떡해 맛있겠다 왜 웃는데 야난 이거 너무 웃기다 야 행복해 나도 빨리 먹어 응? 됐떡맛 없어? 맛없는 게 아니라 딱첫님만와맛있다 점점 물려 육기 음 야, 근데 나 진짜 감동받았다, 미안. 왜? 오늘 너무 분명. 존나 멋있어. 잘해어해주있 여기 냉장봐개 수유 근데 여기 약간 옛날 노래 나오거일 같아 내 스타일이야 에스 유진 매니저 매니저 Thank <laughs> you. 뭐 향수 냄새? 응. 사라니까 진짜 좋지. 그렇죠. 응. 그렇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팥빙수 서비스로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난 당신들이 좀 먹으면 먹을 래 먹을 응응 있다 난 이런 스타 좋아해. 음. ũ n g tương ứng v ớ u 있는데. 오 마이 갓. <웃음> <God. 웃음> 어. 값 생기고 마스쿠가 어디 갔지? 얼른 가자 <목소리> 형 혹시 도착했어? 어, 그러면 미리 시켜놔 우리 지금 나갈게 뭐 시켜놔? 그냥 먹고 싶은 거 찜으로 찜이랑 칼, 칼국수 mm. 어, 옛날 보물이네네네네네네이 네이밍 네이밍 장편없어요? 음. 음. 그래. <웃음> 아나 알고, 알고 있었는데? 아, 알고 있었어 <목소리가> 맛있는 거 먹어봐 이거 그러니까, 뭔지는 모르겠는데 맛있지 않나? 양톤이만 갔었는데 뭐 안가잖아 인사할 생각이 아니라 아가도 보고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음. 그런 주고 하면 돈이 아깝잖아 그 박사장. 박사장이 최고 싸게 있어 개가...